이제 몇번 해봤지만,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신천지에서 공부하신 분, 보면, 어떻게든 되 공부했잖아요. 공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야, 얘기가 아까 들어보니까, 얘기가, 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발짝 내가 나와서, 정말로 저 단, 저 곳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어,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올, 아, 저건 진짜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 발쪽 좀 떨어져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옳은 건 생각하고, 그러면,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 는생습니다 그러면은, 음, 우경험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예, 네. 17장, 예, 네. 응.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읽어드겠습니다 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살로니가 네. 네. 있는 사람들보다 네. 더너그러워서 더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받고 네. 이것이 네. 그러한가요 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네. 성경적으로 믿고 싶고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말로 그 내가 있었던 곳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내가 배운 것만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것이 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정말 다시 한번아그 것이 정말 성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전나또 목사님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만약 틀리다라고 하면 네. 에, 야 이게 어느가 한번 <웃음> 내가 지금 다니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한번 다시 역추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렇 네. 네. 그럼 그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는 100%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음. 저기. 적으면서 들었돼요 네, 네, 네. 적으면서 들었는데, 어, 이만희 씨가 6,000년 동안 누구에게 배운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배운 적이 없지? 어떻게 했어요?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음. 그러면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리면 될까 안 될까요? 오류가 있으면 되냐 안 돼요?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총이장 이만희 총이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 오류가 있으면 되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냥 내가 그에서 배웠으니까 그러지 말고 인, 어, 그. 근데 삼자 입장에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해서 그냥 이제 드릴게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시를 네.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틀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만약에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누군가가 이전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면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지금이 재림 때잖아요. 그죠 초림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셨을 때. 네. 재림 때는 언제죠? 지금. 지금. 예. 이만희 씨가 와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재림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로 한번 예, 천지창장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있는 한 봐보실래요 우리 어, 그, 한번 펴보세요. 여기 천지창조는 누가 그, 이만희 씨가 들잖아요 그죠? 네. 저희 36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36페이지 셋째 줄 보냐 면 배도와 멸망 차이가 나요. 네, 배도와 네, 네. 그 멸망 그 이야기 있죠? 네. 그게 한번 읽어볼래요? 시, 시작. 대살로니가 오서 2장 1절에서 네. 4절에는 배도 멸망이 계신 후에 구원자 예수께서 강림하신다고 한다. 네. 지금 배도 사건이 있었고 멸망 사건이 있었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셨죠. 네.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음. 이 땅에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만희 총리장이 누구예요? 옆속이 있죠. 아니. 이 말대로 하냐면 배도 멸망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만희씨 안에 있잖아. 그럼 이만희가 누구야? 이만희 총회장은. 구원자 예수님이 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어딨냐고 지금. 그분 안에. 그분 안에. 하늘에는 없어져버렸잖아. 연계에는 그럼 네.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님이 있다면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죠? 네. 신천지 말대로 하면. 그럼 예수님 위치는 어디 있어? 저는 몰라요. 그럼 <웃음> 거기서는 뭐라 그래? 안 가르치죠? 신령체 예수님 네, 신령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 이제 육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셨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신령체로 온다 그랬어요 영으로 온 거예요 음. 육으로 부활하셨고 음. 네. 그럼 한번 성경 볼게요 사도행부 1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부 1장 음. 네. 11절 한번 볼게요 그 이때는 예수님은 6이 올라가는 거, 아, 여기 올라가니요 6이랑 여기랑 같이 올라가셨죠. 아, 네, 네. 성경에 보니까, 음. 여기서 보니까 하늘로 갇힌 그대로 아, 온다 그랬어요. 좀, 그죠? 그럼 뭐가 오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시천지 창조에서. 음. 근데 금방 뭐라 그랬어요? 이은어디는지 모르겠고, 영만 누구 안에? 이, 이, 이 이만이 아니.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냐고 이게 천지창조가 지금 천지상...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고 이만희가 쓴 책을 봤어요 이 이만희씨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성경하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 이제 다 혼란스러워서 그냥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시면 요 아니 아니요 그냥... 성경적으로 본약은 예수님이 영육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영육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음. 근데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말하는 이 천지창조를 보니, 배도 멸망이 있었어요. 그죠? 배도 멸망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구원자가 와요. 구원자 누구? 예수님이 오신, 오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금방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6은 모르겠고, 영. 영이 이만희 씨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만희 씨가 가르친 것이 진짠 것 같아요. 성경을 바꾼 것 같아요. 혼란이 오니까 그런 것 같다. 아그 그렇죠?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건. 그래. 내가 믿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지 않네. 그냥 내가 혼란이 오니까 지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사돈전 17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성경하고 내가 맞는다 한번 보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만약에 성경하고 틀리냐 그러면 이만희 씨가 가르친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팔 그 알리는 나팔이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큰나팔서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일. 네. 예수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하는 일이 그 일이다는 거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봤던 것처럼 분명히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음. 그죠? 렇 근데 지금 이만희 씨가 음. 우리가 그, 거기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도 멸망 사건에 이만희 씨가 나파를 불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음. 음. 음. 음. 성격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는. 예수님, 그 이만희 씨가 제자들이 보던 그, 제자들이 보았던 예,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건 아니시다. 그러니까, 어, 이만희 씨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 12지파. 12지파. 네. 지금 신천지에서 12지파가 이름이 알아요? 혹시? 네. 네. 아, 아, 그 12지파 이름이 제자들 이름이잖아요. 네. 대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름 뭔지 알아요? 네. 14만 4천을 모으잖아요.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14만 4천을 모으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12지파를 네. 형성하기 위해서. 네. 자 대시록에 나오는 실상 열두 집하고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두 집하고 이두 마오 같을 거겠어요 음. 음. 세컨째 역사라서 저희 네, 신천지는 대시록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대시록 한번 보게 네. 실장 한번 보시겠어요, 대시록? 대시록에는 그 자손들의 이름 맞나요? 그렇지 그런데 신천지 열두 스파 이름은 열두 제자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알파오메가라 처음과 끝까지 성경을 다 회복할 거라서 그... 그게 누구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 말이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냥 성경이 네. 말이래게 자, 그러니까 얘기 일단 보면. 6절에 보면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14만 4천을 모으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집화별 구약에 네. 나타나는 그 집화들이잖아요 야곱 네. 12화들 네. 네. 근데 지금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천지에서 신천지. 12집화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열두지파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그 열두지파가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열두지파의 이름을 따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내가 좀더 떨어서서 한번 보냐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것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네.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구약의 예언이 누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 네, 초림 때. 네. 신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 네? 신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져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냐? 중국. 예수님 오실 때. 아니, 제림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 다시 때. 오실 네. 때. 그러니까 제림 네. 때. 그럼 초림과 제림 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초림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재림이고 예수님이 가고 오시는 기준으로? 응. 아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응이게 언제가 초림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초림 때가 아니죠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가 초림이고 네. 그럼 제림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하시는 때?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아까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안 오셨지만, 신천지는 왔다고 하니까, 이만희 씨한테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때부터 제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초림과 제림 사이,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저는 몰라요. 음. 그래 모르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니까.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려봐, 그릴 때. 그, 구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육으로 죽어서 음.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때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음. 그래서 구원은 여기는 이때 죽은 사람들은 음. 부활을 기다리는 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가서 뭘 믿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죠. 자, 제1일 때이 마저씨가 언제부터 말씀을 전해요? 날짜 한번 써보세요, 연도라. 1984년 3월 14일, 84년 3월 14일. 그 이때부터 말씀 전하지. 응. 말씀은 그 전부터. 80년 전하자. 3월 14일. 응. 저보다 잘아십니다 80년 3월 14일날 홍종희 씨랑 창립을 했다. 나중에 83년 창립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응. 응. 맞아요. 그 80년 저, 길게 잡아도 80년이에요, 그죠? 응. 그, 그 이전하고 예수는 언제 부활하시죠? 아니, 승천하시죠? 2 0 0 0년 전. 네, 2000년 전이다라고 했을 때, 한 30, 30년이라고 했을 때. 네. 이 30년하고 1984년 3월 14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구분받냐고. 이거는 이제, 이때 분들은 육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계시록에 내가 올때 순교자 영들이랑 같이 온다. 그 순교자, 그 순교자 영은 언제 죽은 사람? 언제 그 전까지 이제 묵고 돌아가신 거그 전이라는 게언제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부터? 예교자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숨겨져잖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영계에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위명인 총회장님하고 있는데 뭐 영계에서 전하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성경은 그런데 신천지는 안 그래. 근데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 또 참. 네. 음. 자, 예수님께서 30년 이후에 갔어요. 부 승천하셨어요. 그건 그 나머지 자, 사도행전. 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계시록까지 언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셔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됐잖아요. 음. 음. 그러면 자, 이하고 이 사이예요. 그죠 이, 여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과 음. 이만희 씨가 오기 전 사이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 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뭘것 같았어요? 예수님 이모, 이런 것. 예수님께서, 자, 이만희 씨가 가르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한 것이 있고 나중에 이룰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고 가셨어요 그죠? 네. 이 신천지에서 말하면 그죠?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루어질 때는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일 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럼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경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음. 응? 이룰 때가 있으니, 음. 그때를 기다리면서 너희들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음.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웃음>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로이시로이심을 믿게하려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이고 생명을 얻게하려하며네 지금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걸 썼어요 음. 근데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룰 때 이것을 지키, 지키,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쓴 목적이 뭐다고요 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무엇 네. 무엇도록 뭐, 뭐 하기 위해서? 영생 없게 그렇지. 영생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긴자를 기다려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음. 예수님이 구원자이니 예수님을 믿고 뭐 얻으라고 용서 얻으라고 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음. 신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자를 예인하고 갔다고 이긴자를 예인하고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요한은 이긴자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뭘 얻으라고 명성을 얻어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실래요? 28장 31절 반대나라스르을사었 예. 그 네, 사도 바울이 지금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한 것이 누구에 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긴자에 대한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긴자를 기다리고 이긴자를 맞이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들과나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을 보낼게. 어제 목사님께서 보내, 보내서 보낼게. 그래서 그때 다시 올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다리라한건그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맞죠? 또 다른 부 응? 응. 신천지께. 응. 아니, 성경들 아니, 성경들은 아니, 성경들은 아니, 아니. 아니, 성경에서 그게 아니지. 어디 그, 그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자, 보세요. 그 여와복음 14장, 예, 15장 10? 한번 찾아보세요. 음, 15장. 15. 20. 15, 26, 26절 한번 보여요 15장 이십6절 26. 15장 26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오실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뭐하죠? 그가 나를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예수님 예수님 오시오. 네, 그러니까, 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누구다고 예수님이 누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다? 어, 아니 지금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진리의 성령이 누구예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가 오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긴 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음. 증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누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진리의 성령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 있어야 돼요? 이긴자 이긴자도 있어야 돼 이긴자 약속이 목자 증거하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증거. 그 사람을 통해 이만이가 한 일을 증거하지. 그 한, 일을 한 존재의 성령하님 부회사가 성령 하나님인 줄은 몰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인데아 이루는 건 하나님 예수님인데 음.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음. 그냥 이렇게 전한다. 그죠? 그걸 전한다. 그 그러니까 전하는 게 뭐야? 실상이 예수님 증거야, 이만이 음. 총회장님 증거야. 예수님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까보면, 함게일는 그거를 증거. 왜냐면 그 있잖아요. 선, 선지사도들이 하나, 예수님이 한 일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초림 때 하나님이 이룬 거를 증거했잖아요. 그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음. 그해니까 그래, 응. 응. 재림 때도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께 오셔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증거하지만 그 영이 육체를 들어서 일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일도 같이 증거가 되는지 거 응. 이해해? 응. 그러면 초림 때랑 재림 때는 똑같잖아. 응. <웃음> 저는 이해 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출발부터 지금 잘못되어 가고 그래, 그래, 있다. 내가, 지금 있다. 지금 내가 왜 성경을 갖고 거야. 자꾸 이야기하냐. 출발부터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화해 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맞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지 1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지 말고, 음. 한번 떨어져서 보자는 거예요. 신현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네? 신현욱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배웠어요? 그 신천지에서. 신뱀, 신뱀. 아, 그냥 나감도. 응. 음. 네. 그, 그, 왜 나갔다고 생각해요? 잘못 가르쳤서 누가? 그분이? 아신현영그 교육장 거기 있을 때 잘못 가르쳐 가지고 네. 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나갔을까? 그러면 자어배도함이 멸망하고 멸망하면 구원받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왔어. 그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배도자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음, 자가 있다고 하네? 생각해요. 응? 응. 배도하냐고면 멸망하잖아요, 응. 그렇죠? 응. 그 신천지에 있다가 다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제 배도하고 멸망받은 사람들. 그럼 그 신천지 안에서 배도자가 나왔잖아요, 응. 그렇죠? 신천지 그 단체는 이상한 단체라고 생각 안 해봤어. 배당 도 멸망시키고 구원자 새로운 구원자가 나, 새로운 원약의 목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배도자가 생겼는데 네. 왜 멸망을 안, 안 당하는가? 아, 응. 새로운 구원자가 나야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 마태복음 2 4 장이 네.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도 미혹하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맞죠? 지금 참그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신천지 같은 기존 교회도 있어 이야기하는 거. 신천지에 대해서 마태복 24장에 나오는 것이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2 4장에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천지에 나타나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도 위협을 한다 했으니까 그것대로 된 거라고 왜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응. 아니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응.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또제림하셨으면강림하셨으면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응. 육체로 올라가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육체로 본 대로 그대로 응. 오셔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이다로 지금 어, 인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어, 성경적이다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까는 성경적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음... 네. 자, 14만 40이 넘었잖아요. 네. 그죠? 그양과 염소가 있죠. 나는 전도 안 하겠어, 그러면. 왜냐면, 14만 4천이 넘기 전에, 이제, 14만 4천만 찬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14만 4천만 찬양 양과 염소가 있대. 그럼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그건 나 위협지. 저 사람이 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양이 오는 염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전도 안할것 같은데. 음, <목소리> 네, 안 썼어요. 교리가 계속 바뀌었거든. 원래 자꾸 바뀌는 진리가 아니세요? 음, 처음에는 14만 4천 참여 예수님 온다고 완전히 끝난다고 요 절대로 14만 4천 안 채워줄걸요? 양이 14만 4천 될것 같아요? 아니, 네. 양과 양 염소로 지금 음. 네, 14만 4천 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과 염소로 있다이잖아요 음. 그렇죠? 음. 양이 14만 4천이 차야 되는 거잖아요. 음. 찰것 같아요? 절대로 안찰거예요 또또 또, 또 속일 거다. 음. 13만 4천 차기 전에 13만 4천만 참으면 된다 그랬어요. 음. 네. 너무 잘... 음. 아 그리고 13만이 너무 13만 4천 넘으니까 아니,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었어. 음. 양이 되려면 어떻게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음.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도 한 100만 됐다 합시다 그럼 양이 언제 찰지도 몰라. 나, 내가 나중에 야, 염수가 양이, 될지도 모르고 그 양이 사람이 양이.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음. 그러지 않겠어요? 나같은건 전도 안할것 같아. 음. 이해 돼요? 이해 돼요?